같이 크로키 입자 돌리고 터 너로 정했어! 아. <웃음> 아, 그럼 나는 청소하는 제꿈이 괴롭혀야지 <웃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마태고요 아, 오늘은 사람이 좀 많아요 뭐시죠? 버 아, 일단 여기 는 촬영 대기실이에요 여러분 <웃음> 그래서 리더랑 <웃음> 유진이가 촬영을 맞아. 대기하고 맞아. 있죠 어요 그리고 또뭐 촬영이 시작했는데 그래야. 사실 원피디가 딴 <웃음>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 관계의 종료, 끔찍한 이별, 배신 이게 8월을 보고 왔어요 8월 <웃음> 근데 나 지금 적혀있는 거 읽은 거요 8월 8월 나 지금 관계의 종료 한대 배정에서 관계가 종료한다하 이별, 이별 카드가 이별. 나왔어 어? 너 헤어져? 이제 드디뭘 헤어져! 근데 헤어진 이유가 아마도 새로운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 아? 현재는 아마도 이렇이배신 이렇게 있습니다. 에 모래사업이 사가지 않죠? 상대방이 배신하고 맞죠 선피디씨 네저 배신당한지요 네? 맞죠? 맞죠 뭐. 네, 여기가 회사니까 당황합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웃음> 야 우리 회사는 정시에 11시 출근인데 11시에 오잖아 내가? 출근하면 한명 있어 한 명. 직원들 아부도 없어.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아저 우리 고한 말씀 할게 있어요. 일어나 봐. 이거 벗어봐요. 똑같아요. 물, 물. 에이. 둘 뭐야? 데가 없어요. 너도 입 너도 이렇게 까서 입어. 그럴까? <웃음> 같이 크로트 입자. 아니 제급이 면어떡할라고요 네? 제급이요? 제급이 이거 탐내던데? <웃음> 이게 입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커피티로 입으려고요 커피 크롭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뒤는 왜 길어요? 언밸런스에요 언밸런스 언밸런스도 너무 언밸런스 원래 여기에 거. 체인까지 걸어서 하는데 체인까지 하면 너무 과할 것 같아가지고 체인 걸지 나 바디체인 좋아 그 바디체인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아 그래요? 네네 내가 그 이러고 다니기 까냥 바꿔줘 아 진짜 많이 받았네 어. 어아 근데 그 팬티가 보이거든요? 아 상당히 좀 <웃음> <웃음> 섹시하죠? <웃음> 배털도 보이는데 좀 극혐이거든요. 키가 잘해? 미 치는 거야.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확실히. 주기적으로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같이 갈래? 어, 아, 나 찍지 마. <웃음> 같이 갈래? 아, 저 커피 먹고 싶어요. 커피? 커피 사게 되게 하래 응. 우리 테이블 딱 쳐가지고, 너무 두껍 쳐가지고. 멀리 나간 사람 일등. 일등이 1등, 시킨 거 사오기? 그렇지 저는 여러분 거야? 여러분! 이리 들어 보세요 네 제가 커피도 먹고 싶거든요? 많이 먹... 네. 나도 커피 그래서. 커피 먹고 싶어? 아 어, 좋아 저훈아 커피 먹고 싶어? 좋지 좋지! 음, 음. 커피 내기 하는 거 어때? 커피 어? 사오기? 꼴찌가 혼자 그냥 다섯 원 놓을 거 같아 돈리 버터! 너로 정했어! 전탄탄갈갈 버섯 추자 정하기 까위바위보 제가 꼭 까이 말고 1등이거든. 어. 내가 마지막 에 칠래. 나세 번째. 번째. 두 번째. <웃음> 자, 이렇게 합시다. 1등이 왕이고 꼴등이 응, 응. 노예가 되는 거예요. 2, 3, 4, 2, 3, 4는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저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웃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어? <웃음> 야, 저건 <웃음> 이긴다 야, 꼴등은 면했네. 됐다. 아, 세어도 너무 안 나가는데? 그렇지. <목소리가> 아, 꼬마! 아, 우리 아, 꼬마! 아, 꼬마! 아, 꼬마! 아, 아, 꼬 아, 꼬마! 아, 아, 맞 아, 맞 아, 그러 아, 꼬한 사람만 아, 꼬마! 아, 꼬마! 아, 꼬마! 아, 꼬자 아, 꼬마! 아, 어, 어, 어? 어 뭐야 잠깐만. 아이더 아, 이겼다. 더, 아내가 이겼어. 아, 그래. 야 이게 체육가더 어? 힘을 줘야 돼. 야 알까기처럼 이거 내가 튕겨낼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주주가 이제 어. 떨어지지는 거야. 아, 그래. 주주가더 위대해. 알까기. 그래서 마지막이 이득인 거야. 자 가겠습니다. 와. <웃음> 어머야 <웃음> 잠깐만. 야 내가 일등 있어도 내가 일등 있어도. 아, 아니야. <웃음> 나. 야 <웃음> 다랑 둘이 지금이야? 아 그러네 <목소리> 미도 형님 오? 이거 무난해 무난해 무난해 무저 정도 말이 괜찮은데? 아 떨려 아 망했다 꿀치다 <목소리> 아아 미도야 <목소리> 커피 사와 난 아이스 아메리카드 제일 큰거 미도 형님이 쏜다 <목소리> <예이>. 미도 고마워 우리 <목소리> 쉬고 <15 목소리> 있을게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 <목소리> 미도 고생했어 <여> 고생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이가 좀 탈목으로 조그만 손으로 아씨 안먹는다 그래 뭐 갔어 이거? 아 내놔 마 7700원 났어 내꺼 제일 쌀걸? 누가 내놨어? 요거트 스토리베리 예. 음. 음. 아 좋다 오늘 음. 왜 이렇게 토요일같이? 케이지 어떡하냐? 버거스인데 어, 빨대가 없어가지고 어? 왜? 어 내가 아, 버렸거든 혼자 먹고 버렸어 <웃음> <웃음> 그러고 <그럼.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안 먹을래 죽게 죽게 죽게 자이제 뭐해요? 커피 음. 맛있게 먹었는데 복수전이나 한번 할까? 네. 야 그러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1등이 왕하고 4등이 노예하고 나머지가 평민 돼가지고 왕이 시키는 거다들그 평민과 노예의 차이는 뭐야? 왕이 평면 시키는데 평민은 노예 시킬 수 있어 음아아자 치우세요 노예는 체크카드에 전공하기 하세요 오늘 하루 왕 정하는 겁니까? 아이정도면 네, 오늘 맞아? 하루 왕 정하죠 그냥 아난 진짜 3 4 나도 고기. 그래 아, 맞아 윤기 때문에 못못 응. 먹어서 가이가고 제가 등이에요예스 예! 지역을 인정입니다. 오! 방방사 평민 성공. 와! <웃음> <웃음> <웃음> 아무래도 그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음. 아또또또또또 나네 하나 둘셋 와우 따따네 내가 민도는 이길지 울지마 아이고 윤진 아, 과연 나오 밥을 사오너라 예이 테리 동서님 사오너라 <목소리> 참고로 이 마트에 팔아요 아이 마트 개허는데 테리야 너의 밥을 사줄 사람이다 이 순간만큼은 테리가 실어준는 아이컨택 게이지? 아이컨택 하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야 <목소리> <목소리> 아, 어떻게 아, 이렇게 나오냐 이도가 전반적으로 이런 게임을 잘 못하는군요 <목소리> 자 내가 평균 하나 붙여줄게 예이 유진아 예 거기 사서 아니 미민랑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아 진짜 네. 이마트 가? 네. 이마트 어디 있는데? 송들은 그냥 거기 주변 일로도 밑에 순 삼을 수 참고로 여기는 회사 단지라서 주변에 안 팔아요. 제가 다 가봤어요. 오. 아 진짜 어떻게 차가 왔다 온거예 아. 자, 민돌 사이크 자, 시동을 겁니다. 와, 오. 이 헬멧 써주시고요. 아 귀여워.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웃음> 세상에. <웃음> 다 왔다, 나. 아? 다 왔다. 오, 이렇게 딱 안정 못 갔다. 어 했어요? 아담한 우리 요정, 미도. 자, 우리 미도. 잘 샀나요? 샀습니다. 자, 마페야, 우리가 간다. 기다려. 다 사왔어? 고마워. <웃음> <웃음> 고기 언제 먹을까 지금! 아이 귀여워! 고리 여기 앉이고아 자. 고앉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리고아돌고아고앉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 그.. 이먹아 남은 라면 이고아 아, 너희가 너무 불쌍하니까 유진이가 치우다가 가도록 <웃음> <웃음> 하지 그리고 제꼬! 스튜디오 청소! 정말이요유? 팔주! 아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시라고요 아 찍지 마시라고요! 나는 <웃음> 커피다 마셔도 있겠어 아, 그럼 나는 청소하는 제꼬를 괴롭혀야지 스튜디오? <웃음> <드디어? 웃음> 그러니까. 저기인가? <웃음> 아 손으로 하면 안되는데 빨리 지금 이거 치즈시게해 제가 집에서 청소를안 하거든요. 이 뭐야 목줄로 가는 거야? 체인 거는. 야 인서야 카메라 놓고 빨리 누나 도와라. <웃음> 진짜 빨리 누나 도와라. 리브야.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나 냄비 하나밖에 안 썼어. 아 그래? 아 냄비 딱 하나 썼어. 이거 다 내가 한거 아니야? 비래 그래? 하나 썼어 하나. 그리고 물도 담가놨었어. <웃음> 泡っ<音楽>